닭가슴살 아니에요. 있겠지? 그래도 리뷰네 치킨은 끝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교촌치킨의 블랙 시크릿 순살 오리지널 그리고 세트로 시켰는데 감자튀김 하나랑 퐁듀 치즈.. 치즈.. 이런 산초 토핑을 주셨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오.. 냄새가.. 산초 냄새가.. 대박! 이거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갈릴 것 같은데? 먼저 순살부터. 이렇게 어 무슨 고추 썰은 거랑 같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특유의 고, 교촌의 냄새보다는 그 산초의 향이 먼저 좀 진하게 나는 것 같아요. 고촌치킨, 간장치킨에 산초가루 뿌린, <웃음> 산초가루 뿌린 맛이 있데 마라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좋아할 수도 있겠다. 뭔가 살짝 향이 얼얼한 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뾰로. 고추 씨도 보이고 고추 그 썰은 거 말린 것도 보여요. 홍고추? <웃음> 교촌의 맛도 은은하게 나면서 산초의 향이 나는데 그 마라탕 먹었었을 때처럼 향이 이렇게 은은하게 나거든요. 근데 산초 못 먹는 분들이 있으면 좀그 향신료 못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지감자 잘 띄겠네요. 원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대한 그 치즈볼 하나랑 외지감자 하나씩 이렇게 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잘 묻었어. 이럴 땐 뭐다? 맥주다. 제로 맥주다. 우와. 여기 닭가슴살도 잘 튀긴다 근데 교촌치킨의 특이한 그 닭가슴살의 퍽퍽함은 있는 것 같아 일단, 소스가, 음, 맛있어. 맛있어서, 이건 교촌치킨 진린데 교촌치킨 같은 치킨 시켜먹고 싶을 때, 교촌치킨에 블랙시크를 시키면 될것 같아. 산초향이 확 올라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라탕, 베, 뭐, 베트남 쌀국수, 뭐, 향신료 강한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를 위한 치킨인 것 같아. 음? 맥주 타임 아 이거 드셨다 이거 먹어봐요 아 이거 진짜 지금 봤네 산초 토핑이라고 기호에 따라 적당량을 뿌려, 뿌리거나 려뿌 찍어드세요 산초가 100%인데 일단 이렇게 생겼고 뭔가 엄청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산초가 이게 다 산초라고? 엄청 센데? 맞아 마라탕 냄새 아그그 그 마라탕에서 얼얼하게 하는 마유인가 그거를 산초유라고 하는데 그걸 그 냄새랑 똑같다 산초여서 그런가 보다 먹으려고 하면 좀 위협적이긴 한데 한번 먹어볼게요 마라 교촌이라고 하는 게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라탕의 그 특이한 맛이 많이 강하네요 마요네즈 찍어서 되게 예, 많아요. 저는 완전 맥주 안주 진짜 추천. 음. 이거 좋아하는 사람 딱 사기 싫그 거야. 맥주 좋아하면서, 마라탕 좋아하면서, 향신료 좋아하는 사람 딱 이건데? 뭐 맛있는 거 없나? 어, 목. 뭐. 제 좋아하는 뭐? 아,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어, 제가 또 공부를 또 했어요. 팔각이랑 계피, 그리고 회양이랑 정량, 산초 다섯 가지 향신료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 있잖아, 이렇게 껍질 겁나 많고 이렇게 살만 적은 거 부들부들 거리는 거. 음. 저의 최애는 마요네즈를 찍고 얘를 넣고 오리지널이랑 순살의 차이점은 일단 순살이 양념이 더 배어있어서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배어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순살이 좀더짭조름한 느낌이 강하고 그리고 이게 좀덜 짜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맥주 안주에 더잘 어울리는 느낌. 얘는 좀덜더 담백하고 얘는 조금 더 자극적인 맛이었어. 그리고 이거는 그다 순살이에요. 만약에 닭가슴살이었으면 좀 고민했을 것 같지. 먹다 보니까 점점 입이 허해져요. 마라탕 먹을 때처럼 입이 이렇게 싸해져요. 내가 이걸 계속 갖다 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냄새, 산초 냄새가 계속 올라와, 진짜 계속 <웃음> <웃음> <웃음> 무엇을 먹어볼까? 점점점점 얼얼해진다 일단, 마라의 향처럼 그 산초 맛이 강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살 위주여서 그 많이 짭조름한, 짭조름하지 않았고, 그리고 얘는 순살이어서 좀더 자극적이었지만, 어, 먹다 보니까 좀 짜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근데 맥주가 있으면 상관이 없다. <웃음> 그리고 이번에 상추 토핑을 따로 주셨는데 이거랑 먹는 거 진짜 완전 추천드려요. 그 마라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처럼 마요네즈랑 이거랑 마늘은 진짜 완전 최고. 많이 많이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아요. 안녕.